한번 썼어요. 이니 몇 절? 스물 일곱 짤? 형 맨날 쉴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. 재능이 없어요. <목소리>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. 그냥. 맨날 운전해주세요. 들어! 형이 제일 이 여러분들 <웃음> <놀이가> 제일 웃겨요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당았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<꿈빛들이> 아는 <웃음> 지지폭폭 <지지코코> 기차놀이 <웃음> 여러분들 즐겨보세요 역시 기차놀이 최고! 아우 <웃음> 씨 <웃음> 아우 야, 아우, 이야, 아우, 야. 아, 진짜 치겠다 아, 진짜 정국야 근육 좀빼와형 이거 <웃음> 진짜 좋아요 대기실에서 <웃음> 물구나무서기로 <웃음> 푸쉬업을 하는데 진짜 어, 전국의 사춘기로 뭐해? 아니야, 전국아, 나는 이번 작게 사는 보니까더 어려진 것 같아서 좋았어. 전국아, 니가 맡은 거 좋더라. 아, 배 아파서 이제 못 줘. I don't know. I d o 아 t 고 n o w I d o 는 t know. I d o 이거 k n o 야 I don't know. I don't k 에 o w I don't k n 가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우리 용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. 작게 음. 음. 음, 찍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많았어요. 위로와 감동이 네려 <웃음> 살쪘어요. 소 영원하자. 저는 그가 장 좋았어요. 그게. 오, 음... 그럼...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 오 좋지 <웃음> 다른 거는 소생불가 <웃음> 가겠습니다 남자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개 혼란 지 말고 요즘 안그러는 이거 전부야 양치하라고 야 피규어 하나만 지 맞네 아, 너무 신나는 거래줘 형은 하나는 많아요. 좋잖아. 사실이에요. <웃음> 야, 너 사줘! 뭐 말할래, 이제? 아,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. <웃음> 형, 형의,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. 꼭 하나만 써주세요. 네, 네 지금 써볼게 저번에 호석이 한테준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쉽다고 그랬는데? 네, 나 리더. 네. 어, 어우, 마무리 잡어 마무리 잡어 네, 전국에 양치하는 얘기가 굉장히 <웃음> 기억이 났는데요. 사실 뭐 제가 방탄소년단에 거의 치솔 소비량 1위인데 <웃음> 아,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약간 이해가 가지 않나 어, 앞으로는 네,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잘하여 네요형제는소중해네 칫솔 리로 가시면 그래다 얘들아 다 파이팅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한 다섯 개는 주지 않았는 너도 잘생겼다 <웃음> 골드 크로즈필 연락주세요 아빠리한이드림에서 요즘 타야 는 그거 에한번 빌려주면 안되 오바 월드와이드 핸싸보고 싶어 전화 영원한 희망 화이팅. <웃음> 형 화이팅 형좀 늦게 자는 습관이 필요가 있네 <목소리는> 끝 아, 당연히는 만더알려 그, 요 <웃음> 기억나는 <웃음> 말이 하나도 없... <웃음>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내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 제야, 그, 너 어린 왕자한테 그... 나방문잘 끄고 다니고 어 그리고 항상 잠좀 일찍 자고 네. 문 항상 닫고 다니고 형방 문도 좀 닫아줘 목에 붙어져 버것 같아 <웃음> 아니야 난 괜찮아 <웃음> 제 방에 왜 자주 오세요? <웃음> 예? <웃음> <웃음> 사진 찍을 때눈좀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. <웃음> 그런 김에 색도 <슈탑도> 잘 치우고. <웃음> 아니, 제가 오면는게 아니라고 본다. <웃음> 대동생. 네, 착해 청소를 시키는데 제가 뭐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 휴가 나에내 아, 방도 좀불좀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 태형아 너 진짜 소원성취했잖아 이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. 어, 거기 내해는데그래아네 저는 이제 우리 RM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형 상취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다행이다 고마워요 <웃음>